불안 문을 시청 플레이를 금하는 바입니다. 불안장에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, <웃음> 아니, 게임 시작부터 1억이 나오네? 무섭다, 야잉. 아, 노래 좋아. 딱, 딱. 야, 누군, 누군, 문냐 부. 이 여주인공 4명과 함께 하는 건가요? 이름을 입력해주세요. 로젠젠짱. 기다려! 어? 소꿈치고 사요리다. 자, 사요리 첫 번째 여자 나옵니다. 나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했던 거야? 로젠젠짱 너무해! <웃음> 동아리는 정했어? 아, 로젠젠짱! 아, 내가 말한 것도 있어? 동아리 정도 알아볼게. 자. 자, 동아리 잘꺼 들어와라. 에이! 자, 뭐 좋아요. 자. 자, 모두들 인사해. 새 부원이야. 엄청나게 귀여운 여자애만 모여있잖아. 야 너희들은 뭐 학교가 어떻길래 뭐 여, 머리카락 염색이 이렇게 다른 거니? 얼마 주고 있는데 이들? 나만 해도 7만원 주고 있는데 이거 뭐 20만원 주고 있을 것 같은데 보라색 이거? 로젠젠짱 씨는 어떤 책 읽는 걸 좋아하세요? 공포물을 자주 공포물 여기서 약간 살짝 이게 뭔가 나온다 각자 집에 가서 시를 하나씩 써는 거야 no. 그럼 모두가 공표한 거잖아? 문예보에 들어갈게 예 행복해 아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게임 방송이야 막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자애 둘러싸여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지 아이고 오나야 아이고 어죽사 아이고 아이고 죄송한다 자 시를 써보자 내가 쓴 시를 좋아아시 진짜 써야돼 이거? 아 아니구나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어.. 재미 아하 이런식으로 놀이터 뭐야 뭔데 이거? 뭐야, 지금 뭐가 됐어? 안녕, 월요짱 좋아요 자, 뭐 둘이 썸 타는 거예요뭐 쓸데없는 거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장비를 정지합니다 어, 어, 그, 아, 그래 뭐 야, 이런 걸또 해주네 자, 좋아요 야, 이런 건 알아서 해라, 좀 이런 건좀 마, 나이가 몇 살인데 진짜, 어? 귀여워? 혹시 상징적 표현을 아예 이해 못 하는 거야? 서로 싸우네요. 나빼고다 좋아했거든. 로젠든 짱이도 왜 싸워? 세상에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? 자 집에 가 준비됐어, 가자. 30 플레이. 자 비눗방울. 어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나간다고 이게 뭐? 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? 안 좋은 거만 이렇게 안 좋은 것만? 안 좋은 거 여기 안 좋은 게 없고 고통. No. 왜 고통을 왜 좋아해? 뭔가 이상한데 무서운데? 공포, 도망, 슬픔, 대학살? 야, 야, 유리 뭔가 이상해 어둡다, 경멸 자, 동아시로 돌아오고요 오늘 밤에 작업할 거다 아, 시 나눠볼 준비해야 돼또 봐야 돼? <웃음> 알았어요, 오늘 반대부터 시가 길다? 시 맞냐? 저, 조금, 조금, 약간 내가 너무 민감하게 보는 건가? 약간 좀 쎄, 쎄한 느낌이 약간 든다, 약간 뭔가 밤에 불켜고 자야겠다 다음, 나츠키 얘는 귀엽죠? 아 귀엽지 얘는 자 에이미는 거미를 좋아해 그렇지 어... 무서운데 야 잠깐만 이거 설마 에이미가 모니카를 이렇게 투영시킨 거 아니겠지 설마?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상해지지? 이게 제일 궁금해 위비가 제일 궁금해 자 오늘 쓰는 시 볼까요? 자 오늘 좀 기네요 너구리 충동적인 느낌한테 먹이를 계속 준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시가 참 이해하기 힘들다 자 다음 마지막 모니카 우리 부장 자 보자 저장해줘 색이 멈추지 않는다 밝고 아름다운 색들 번쩍이 늘어난 날카로 빨강초롱 파라날 불러와줘? 아래 또 있었네? 자 오늘은 무슨 얘기일까 자 우리 축제 때낭송해라 했구나 야 지금까지 쓴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? 그런 무서운 시를 자 시를 또 내일 써오라 자... 사유리가 평소갈때보다 조용하다고? 뭐지? 유리가 같이 집에 가자 면 어떻게 할거야? 유리와 집에 같이 간다 계속 사유리랑 집에 같이 간다 아이... 그러니까 저는 그냥 게임상으로 유리 공략하기로 했으니까 유리 공략하겠습니다 니가 날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? 어머, 어, 무서워. 어, 겸손, 이 뭐야? 미쳤어, 뭐야? 아, 나 이런 거 싫어. 아!